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 드린대로 오늘은 영상 합성 그 합성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크로마키 라고 부르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다 만들어진 영상을 한번 보고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the opportunity belongs to the prepared. Just do it. Please just do it. And eventually... 자, 여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우주의 배경이죠. 그리고 색감을 제가 조금 조절을 했고요. 테니스 선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뭐 멘트가 적당히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 눈에서 또 이렇게 불이 번쩍 번쩍 번쩍 이글거리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각성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해골 느낌에또 불이 올라옵니다. 자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화면이 바뀌어서 땅에 공을 한 두어 번 튕기는 화면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또 글자가 나오면서 자 이제 공을 빵 칩니다. 자빵 치고 자 화면이 암전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적어 놨어요 자 여기에 사용된 소스는요 어 지금 얘는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어 잠깐 요거를 삭제를 할게요 자 실제 사용한 소스는 요 테니스 선수 그리고 우주 소스 두 개만 사용을 했고요 어 각각 소스를 보시면 테니스 선수가 예 땅에 공을 탕탕 튕기고 스매시를 날리는 그 장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석이 쭉 지나가는 우주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개 소스는 전부 다 팩셀스 닷컴에서 다운을 받아서 수업 샘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이영상에 정보란에 보면 어, 테니스 선수의 영상과 우주 영상을 두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정보란에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따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소스를 직접 여러분들이 팩셀스 닷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강의가 지금 만들어진 대로 다 진행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핵심되는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그 핵심되는 부분이 끝나고 나면 뭐 사운드 라든지 그 다음에 화면의 효과라든지 그다음 텍스트를 넣는다든지 라 나레이션을 넣는다든지 라 이런 과정들이 이어서 쭉 진행되면서 15초 정도 되는 영상을 완성하게 되는 뭐 15초 정도 되면 CF 느낌이잖아요 그 영상을 완성하게 되는 결과물까지 한번 쭉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굉장히 길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보다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나눠서 업로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그대로 놔두고요 새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캐컷을 열고요 자, 가져오기 눌러서 미리 다운받아 놨던 소스 중에 자, 테니스 선수와 우주 소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니스 선수가 우주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테니스 선수 주변에 있는 요 테니스 코트 배경을 전부 다 지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경을 지운다 뭐 포토샵에서는 우리가 흔히 누기 라는 일본말을 씁니다 배경지우기 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될 건데 일일이 한땀한땀 한땀 지우는 방법이 있고 뭐 배경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지우는 방법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영상에서는 사실 이 영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1초에 30장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어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한장한장한 장, 한 장, 한 장을 전부 다 눕기를 따면 1초에 30장의 눕기를 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크로마키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크로마키는 뒤에 배경을 녹색이나 파란색을 두고 그 위에 피사체를 올려놓고 촬영을 해서 초록색이나 파란색 특정한 색을 이제 제거를 하면 그 부분이 색이 없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된 뒤쪽으로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깔아서 두 개를 합성하는 방법을 크로마키 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캡컷에서는 뭐 캡컷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아마 지원을 하겠지만 최근에 이 영상 편집 그 소프트웨어들의 기능이 워낙 좋아지는 바람에 이 인물, 사람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요런 피사체를 이제 인공지능이 뭐 소프트웨어가 구분을 해서 배경과 분리해서 크로마키를 해줄 수 있는 기능들도 어, 이 캐컷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어, 지금 저는 샘플 소스를 이용을 했지만 어, 뒤에 크로마키 배경지, 그러니까 파란색이나 뭐 초록색의 배경지가 없는 상태에서 크로마키 작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테두리가 따지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제품 뭐 상세페이지 합성하는 을 것처럼 똑 떨어지는 느낌의 화면을 만들 때는 좀 맞지 않는 방법인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화면에 뭐 색감을 조정한다든지 여러가지 이펙트를 넣어서 그 가장자리가 좀 찌글찌글하게 예쁘게 따지지 않는 것들은 어느정도 제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 가, 그, 그 과정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배경으로 깔 이미지는 우주였잖아요. 자, 이 우주를 가지고 와서 밑에 깔아 줄게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운석이 지나가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테니스 선수를 가지고 와서 깔았습니다. 두개 시간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테니스 선수의 촬영 영상이 우주 촬영 영상하고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위에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영상이 안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테니스 영상에서 선수만 빼놓고 배경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강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선택하시고 영상의 속성으로 넘어가시면 기본 오려내기 마스크 보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마스크는 저번 강의에서 제가 여기 필름 스트립 이란 걸 이용을 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뒤에 배경이 보이는 그런 샘플을 하나 만들면서 알려드렸고요자 이제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하실 겁니다 자 오려내기에 가시면요 기능이 두가지가 있어요 크로마키가 있고 자동 오려내기가 있는데 이 크로마키를 쓰고 싶을 때는 피사체 이외의 배경이 단일색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색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크로마키를 쓸 수가 없습니다 크로마키를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면 정말로 뒤에 초록색이나 파란색 배경지를 깔고 무언가를 촬영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자동 오려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바일 캐커대도 있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서 자동 오려내기를 체크를 하기 전에 밑에 보면 인물의 자동 인식 기능만 지원합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이상한 다른 뭐 피사체를 올려놨을 때는 자동 오려내기가 잘안될 수도 있다고 라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동 오려내기를 누르면 자, 처리 중이라고 표시가 나오면서 자, 영상의 0초부터 지금 이 테니스 영상은 15초짜리거든요. 15초까지 쭉 이렇게 배경을 정리하는 과정. 그 과정이 처리 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이 길면 길수록 더 오래 걸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려내기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 보면 자, 요런 식으로 배경을 다 지운 게 확인될 거고요 자, 손에 보시면 테니스 공이 있잖아요 그 공이 땅에 땅 쳐졌을 때 분명히 그 공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이거 살려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손에 보시면 이 테니스 라켓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동 오려내기가 잘안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더 이런 무릎 같은 데 보면 여기도 약간씩 이상하게 뚫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눈에 확 드러나게 클로즈업 돼서 촬영한 부분에서 자동 오려내기를 했을 때는 뭐 여러분들 눈에 이런 부분들이 티가 확실히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배경지를 놓고 촬영을 해서 크로마키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 크로마키를 쓰는 예제는 제가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한번더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우주랑 사람이 적절하게 합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색감 이라든지 어떤 명도 명암 이런 것들과 그사람에 적용되어 있는 어떤 빛 명암 명도가 서로 맞지 않아서 약간 붕떠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 색감을 올려주고 해서 티가 안 나게끔 좀 조절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거예요자 여기까지가 그냥 단순히 영상에서 오려내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어,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한 네, 자동 오려내기 오토크로마키에 대한 기능을 캡컷에서 할수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신 거고요. 자, 그럼 이 다음에는 여기다가 뭔가 이게 티가 나지 않게끔 효과를 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요, 필터에 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가 좀 이렇게 뭔가 극적인 느낌으로 날수 있게끔 어, 색 보정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는 하지 않았고 밑에 보면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나 요런 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내용들이 필터에 가면 전부 다 어디 들어있느냐면요 밑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해보면 여기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런 것들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선셋이라걸 사용을 했어요 자 선셋을 사용하면 원래부터 이 영상에서 밝은 부분은 이 노란 색깔 밝은 노란색 명도가 여기 차지하게 되고 그 외에는 어두운 명도를 가지고 있는 파란색이나 보라색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감 처리를 해보니까 어때요 티가 잘안 나죠 어두운 부분이 이 크로마키가 제대로 안 됐는지 이런 티가 잘안 나게 됩니다 자 얘를 실제로 적용하고 싶으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필터 스타일에 있는 선셋을 여기다가 꺼내 주고요 자 얘를 이렇게 쭉 잡아 늘려 가지고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자 위에 이렇게 필터를 이용해서 레이어 식으로 덮게 되면 이 필터 밑에 존재하는 얘도 적용이 되고 얘도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얘를 적용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똑같은 선셋인데 얘를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이 사이에다가 놓으면 잘 봐요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됐죠 선셋이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배경에만 적용이 되죠 자이런식으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정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에만 이게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이 선셋 필터 레이어를 드래그를 해서 위로 올리게 되면 모두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지우고요.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고 싶은, 그러니까 레이어에 뭐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그 동영상에 적용을 시키고 싶을 때는 클릭 앤 드래그 땡겨가지고 그냥 놓으시면 이 위에 필터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컨트롤 Z. 자, 사람도 마찬가지.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여기 놓으면 여기만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적용할 거니까 여기에 적용을 해서 쭉 당겨 놨습니다 자뭐다 쓰진 않고요 한요 정도만 쓸게요 배경도 조금 이까지 맞춰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게 공을 탕탕 몇번 튀기면서 사람 얼굴이 크로즈업 딱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자 그거를 한번 차단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 얼굴이 옆으로 탁 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자, 요 부분을 제가 사람의 인물 표정을 좀 보고 싶었어요. 자, 얼굴이 옆으로 탁 틀어졌을 때 여기 부분을 끊을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크로마키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B 눌러서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요 정도 시간을 둘까요? 고개를 돌리기 전까지. 자,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잖아요. 그렇죠? 요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한요 정도까지 가서 컨트롤 B 해서 끊어주시고 이만큼의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서 기본에 가신 다음 확대를 해주시고 드래그를 해서 얼굴을 여기에 보여주시면 되겠죠.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인물이 좀더잘 보이게 자, 그러면 요런 느낌입니다. 타타 타. 땀한번 닦아주고 공탕탕 치거든요 근데 저는 이땀 닦는 장면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굳이 필요 없는 장면인데 싶어서 여기서 땀 닦는 장면이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지웠구요 Ctrl B 에서 여기에 선택을 하고 Ctrl B 눌러서 여기 부분은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당겨 주셔야죠 자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요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영상 레이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뭔가 필요 없는 장면들을 선택을 해서 얘를 지워버리면 딱 달라붙거든요. 달라붙기 이런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요런 기능들 그게 적용이 돼 있는데 자 얘를 한번 꺼볼게요. 제일 앞에 있는 거 보시면 여기에 어, 메인 트랙에 요 마우스, 마우스로 살짝 가려져 있는데 이 들러붙는 기능이 있거든요. 마그넷 기능이라고 자이 자석 기능을 꺼버렸어요. 그러면 메인 트랙만 지웠을 때 이렇게 안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평소 때늘 키고 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메인 트랙을 제외한 나머지 트랙은 무언가를 지워도 들러붙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달라붙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공 한번 튀기고 한번 바라보고 이제 공 탱탱 튕기고 그다음에 스매싱을 날리겠죠. 자 여기까지 이까지면 하면 되거든요.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그래서 나는 영상을 여기까지만 쓸 거야. 그리고 배경도 여기까지만 필요하겠지. 그리고 얘도 필요 없잖아, 사실. 여기까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됐나요? 자, 좀더 이제 여기다 효과를 더 줘볼 건데 어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밌는 효과 중에서 편집 효과에 가면 이거를 제가 수업 때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고 이걸 다 설명하려면 예시를 만드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시면 바로 알게 될 건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이 얼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뭘쓸 거냐 면 신체 효과에 가서요 신체 효과에 가면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웃기겠죠 이렇게 하면 빅마우스가 되겠죠 자 이런 효과들 중에서 여기에 제가 가끔 좀 재미 삼아서 쓰는 효과가 뭐가 하나 있느냐 하면 눈에서 전기가 바짝바짝 바짝 바작 튀는 마치 이제 토르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번개 눈이라고. 얘를 한번 써고 싶어요. 자, 눈 옆에 빠짝빠짝한 거 보셨나요? 자, 요거를 적용시키면 여기 번개 눈이라고 나와요. 얘를 여기다가 두시지 말고요. 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 필터를 제일 위로 올려 버리고요. 번개 눈을 밑으로 깝니다 그러면 색감이 비슷하게 맞춰줬죠 그다음에 얘도 여기까지만 맞춰 줘요. 번개 눈을. 반짝반짝반짝반짝한 거. 자, 번개 눈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편집 효과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씩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데 번개 눈을 선택했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색상을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이 색상은 지금 선셋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눈으로 바로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선셋에 적용 안 받기에 위로 올린 다음에 선택하고 여기서 색상을 보시면 이 빛이 다른 색깔로 막 바뀌는 게 보이게 되겠죠. 저는 이게 조금 이질감이 있고 어색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색상은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명도에 따라서 더 밝게 보이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필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 눈에서 빠직빠직 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변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게요 한 요정도만 쓸게요 자 그리고 강도 이 빠지 빠지게 정도를 최대화까지 올려놨습니다 자그 다음에 글로우 번지는 효과 겠죠 이 번지는 효과도 조금 많이 올렸어요 사이클롭스 같네요 그 다음 범위 왔다리 갔다리 하면 눈 주변에 빛이 확 번지는 범위 있죠 그것도 제가 좀 극대화 시켰어요 자 요렇게 하고 보면 이 부분이 난리가 났죠 눈 주변에 번쩍번쩍 번쩍 합니다 자 이런 효과를 좀 내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약간 이런 장난으로 했거든요 얘가 이제 각성을 한 거예요 뭔가 흑화 각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효과를 하나 더 주고 싶은데 어떤 효과를 줄 거냐 하면 이번에는 신체에 적용되는 효과가 아니라 영상 자체에 적용되는 효과들이 있어요 이효과들에 보면 여기에 어둠이라는 게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요. 뭐 박쥐도 날아다니고 별의별 효과들이 다 있는데 중간에 호박유령이란 효과가 있어요. 자 이게 요런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를 적용을 하고 자 호박유령 효과도 이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눈에 번개가 빠직 빠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빠직 빠직 빠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올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등장할 수 있게 이쯤에 어, 이쯤에 놓고 이렇게 한번 유령이 딱한 번만. 두번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요 조금 더 뒤로 당겨서 한 번만 이 효과를 먹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할게요. 확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놓으면 자, 유령이 한 번만 딱두 번째 나오려고 하죠? 이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그래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컨트롤 B에서 이 호박유령 효과를 잘라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확인을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어, 여기까지. 조금만 더 땡길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땡깁시다. 어, 한번더 나와버리네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흑화를 했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땅에 공을 탱탱탱 탱, 탱 튀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공은 튀는데 뭔가 화면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동적인 느낌이 잘안 들어서 적당히 보시고 자, 여기서 공을 한번 땡 치면 여기가 이쯤이 땅에 공이 떨어졌겠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거기를 잡아서 사람 영상에서 컨트롤 B 해서 한번 자르고요. 자, 좀더 뒤로 가요. 자, 그 다음에 또 공을 한번 손에 잡았고 땡 하면 이쯤에 공이 땅에 떨어졌을 거잖아요 공잘 보이진 않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기를 끊어요 자 여기 끊고 여기 끄는 중앙에 무슨 짓을 하느냐면요 클립과 클립 사이에 장면 전환 기능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장면 전환 기능 중에서 최근에 추가가 된게무브먼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흔들림 기능이에요 e 스 r t h q 하는 것처럼 하면 흔들리는 기능이거든요 이거를 넣었습니다 어디다 넣어 주느냐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자. 선택. 아이고 엉뚱한데 들어가네요. 응? 왜 자꾸 여기다 들어가죠? 이거 장고에 뭔가 지금 오류가 살짝 난것 같아요. 여기 두고 a 스케이 c a k e 한번 적용합니다. 클릭앤 드래그해 볼까요? 이제 먹었네. 뭔가 잘안 먹었어요. 한번 꽝 흔들렸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다가 그냥 놨습니다. 두번 꽝꽝 흔들릴 거예요. 꽝꽝 흔들렸죠? 너무 과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얘를 한 0.3초 정도만, 여기도 0.3초 정도만 사용을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보면, 탕, 탕. 이런 느낌이 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탕, 탕. 자, 그 다음에, 공을한번더 튀기는 데, 한번더 튀기는 데, 굳이 여기까지 필요할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컨트롤 l B 눌러서 여기를 딜리트 해서 잘라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땡겨주고 효과가 지워져 버렸네요 같이 날아가면서 자 얘를 여기다가 한번더 적용하고 얘는 3초 만2 3초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탕자 여기도 2초 만 합시다 선택하고 0.2 초자탕탕 탕. 됐죠 자이 상태에서 자 됐거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요렇게 장면 전환 효과가 먹은 부분 이 사이 말고요 이런 통체 영상에도 저런 흔들림 효과를 조금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건 어디서 할수 있느냐 하면 요런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그런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 영상도 등장하고 사라질 때 인아웃 효과가 있고 자 그리고 ing 어, 계속적으로 뭔가가 되는 효과들도 있거든요 이런 데서 뭔가 땅이 흔들리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뭐 이런 편집 효과나 이런 데서도 찾아보시면 막 흔들흔들 거리는 효과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찾아서 써야 되는데 뭐 여기 보니까 화면 흔들림이라는 효과가 살짝 보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효과인지 알고 싶으면 클릭해 보시면 돼요 어, 약간 화면이 흔들흔들 하네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적용은 안 했습니다 미리 보기만 한번 했고요 자, 뭐 기본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적당히 쓸만한 효과들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단해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뭐, 뒤틀림에 있나, 뭐, 이런 것들, 스파크에 있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런 효과들도 필요하다면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한번 적용시켜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하고 구경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얘는 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확인해 보면, 자, 뱅 등장을 해서, 바짝바짝바짝. 하고, 땅에 공 탕, 탕, 튕겨주고, 그 다음에 스매시를 날리는데, 아직까지 좀 심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요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효과 중에 하나인데, 만화라는 데 가면요. 이 불이 이글 이글거리는 이런 효과들도 있고요. 뭐 이런 효과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스러워서 뒤에 거랑 잘안 어울리죠.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많아갖고요. 이런 것들도 좀 많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 쓰고, 위로 쭉 올라가면, 음, 속도감을 나타내줄 때 쓰는 효과가 하나 있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 단거리 경주라고 돼 있죠. 저는 요것들 가끔 쓰는 편이거든요. 한번 적용해 볼게요. 단거리 경주. 자, 적용을 하고요. 한번 클릭했을 때 뭔가 잘안 먹으면, 미리 보기는 되는데 바로 안 먹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플러스 버튼 탁 누르면 등장을 합니다. 자, 뒤에 호박이라는 부분하고 살짝 이제 겹쳐지는데 요거를 살짝 밀어 가지고 위로 살짝 올리면 이렇게 위 칸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적용은 전 영역에 하고 싶으면 이렇게 땡겨 놓으면 전 영역에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줄 같은게 막 나왔죠 아까보다 는 훨씬 더 뭔가 효과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약간 복잡해진 느낌도 나고요자 단거리 경주로딱 선택을 하면 여기에는 어떤 옵션이 안 보이죠. 맞아요. 어떤 이 편집 효과 중에서는 수치를 조절할 수 없는 것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 있는 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적용을 했죠. 자, 앞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화면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했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면 어 나레이션을 넣고 자막도 넣었잖아요 고그 작업을 한번 하게 될거고요어 그리고 그 외에 효과음도 한번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효과음을 넣으면 굉장히 얘가 어 리얼하게끔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도 이어서 한번 해볼 건데 자 제가 강의를 이제 공개하기 전에 혹시나 이 다음 단계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미리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힌트를 몇개줄 테니까 요걸 보고 한번 따라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걸 지금 제가 열어 놨는데 일단은 요거 한번 보세요 되게 레이어가 복잡하죠 뭘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일단 소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 극적인 나팔 소리라고 돼서 이게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요거는 이만큼 쓰지 않았는데 복사돼서 뭔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일단 좀 지울게요. 쓸데없이 들어간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 소리 들어, 들어보세요. 나팔 소리. 자, 그런데 막 나레이션이 있죠? 자, 나레이션 부분 소리 안 들리게 일단 끄겠습니다. 밤밤 소리 나죠? 이게 극적인 나팔 소리를 제가 두 번을 썼어요. 그리고 어두운 분위기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나팔 소리를 끄고 들려드릴게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게 어두운 분위기라고 전부 다 어디 있느냐 하면 오디오에 가서 음향 효과에 가면 이 안에 여러분들 잘 뒤져보세요. 잘 뒤져보시면 극적인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어두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것들을 이제 다 섞어서 쓰니까 이런 분위기가 납니다 잘봐요 자 울부짖는 괴물 여기 어,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웨하게 한번 나왔죠 자 여기까지 나오고요자그 다음에 여기에 공이 튕기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자공 튕기는 장면에도 제가 소리를 넣었거든요 잘 들어 보세요 이런 소리를 넣었어요. 이게 소형폭발이라는 효과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들어보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나머지 소리들하고 다 섞어서 들어보면 자요거는 이제 나레이션은 이 안에 있는 걸쓴건 아니고요. 직접 제가 나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자막에 맞춰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들어보면 다 이제 섞으면 이런 느낌이 나요. t h opportunity belongs to the prepared. Just do it. Please just do it. And eventually... 됐죠 자, 스매시 날릴 때는 사격 소리 라는 것도 한번 써봤습니다 어때요 효과가 좀 좋습니까 자 그리고 영상 전체에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전체 화면이 나왔다가 이렇게 약간 극장 효과 처럼 위 아래에서 뭔가 샥 내려오면서 이렇게 극장 효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죠 위 위아, 아래로 이렇게 검은 영역이 생기잖아요 요거는 여기 시네마라는 편집 효과 안에 있는 뭔가를 꺼내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부터 한번 쫙 훑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The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까지 하나 넣어서 영상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샘플 영상 보다 아직까지 많이 복잡한 상황은 아니지만 거의 얼추 비슷하게 화면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화면이 지금 보고 좀 느낌이 뭐 그렇게 좋지 않다 예쁘지 않다 라고 느끼는 거는 당연히 효과음이 없어서요 예 효과음과 나레이션 같은 귀로 들리는 정보들이 있으면 훨씬 더 분위기를 극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거든요 근데 사운드까지 넣었는데 여기에 어떤 자막이라든지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영상으로서 가치는 없어요. 그냥 아 이런 기능을 내가 한번 따라해봤다.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에 어울리게 배경음악도 깔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말. 그냥 무작정 따라해보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멘트까지 들어가 버리면 얘는 약간 캠페인성 영상, CF영상 비슷한 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할 거고 어, 제가 처음에는 이걸 3부로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두 이부작으로 해야 될지 3부작으로 해야 될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오디오랑 그 자막 나레이션 부분을 분리를 할까 분리를 하면 또 영상의 분량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다음 번 시간에는 그냥 오디오랑 나레이션이랑 그 다음에 사운드랑 한꺼번에 그냥 다 해서 이부작으로 만들고 끝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어, 지금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 오늘 강의의 핵심은 어, 실제로 이렇게 효과를 주고 꾸며 주는 것들은 뒷단의 문제고 제일 중요했던 문제는 뭐였을까요 자 여기 영상에 있는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자 영상에 보시면 여기 리플래시가 빨리빨리 안되네요 여기에 마스크 아니죠. 오려내기였죠. 오려내기에 자동 오려내기. 요거 하나 설명해서 응용하는 것까지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오래 설명을 좀 했지만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얻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똑똑하신 여러분들 응용 잘해서 자기만의 영상을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